뭐예요? 네. 워할얘기 줄까? 어. 내옷 줄까? 줄게. 좀이따가 같이? 같이? 이거 같이. 응. 해? 어, 가 같이 니가 지금 지금? 니진진가니니다 어. 응. 귀엽다. 안 추워? <목소리도> 행하다. 응? 음? 테하 <웃음> 그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야? <웃음> 맞아. 이거 가볼까? 이거 뭐야? 올라가 볼래? 근데 뭐? 몰라 나도. 해봤다시. 고니다꽃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 진짜 쁘다가오카다 진짜 이쁘다 1도 아니야, 이도 1도 아니야, 1도. 1 뭐해? 응라아 슈시 시응라뭐시시 뭐야? 몰라 베트남 말해 봐 베트남 말하면중국말과 비슷해. 똥씨씨. 똥씨. <웃음> 와. 와. 와. 와. 오라. 와. m u l h c a 어? 왜? 아 좋아. 아 좋아. 내옷까지 입고 멋져. 아다 좋아 아직도 나까 어, 앞나 어? 어디? 어디? 어디, 어디? 좀생이디어왔어 볼채 라떼 그때 스타 벅스 에서 먹은 거랑 같은 건데 음. 손님 이 없어. 그 예뻐. 아, 응. 양장남자. 귀엽네. 추워? 음. 부산에 했잖아 어. 음. 음. 고양이. 아, 우리... Pizza. I'm fighting for your love.